네 안녕하세요 진일쌤이에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음잘가 동그라미 반가워 원 이었죠 그거에 이탄이 되겠습니다 네 저번에 배웠던 거 조금 더 보자면은 이런 거또 원이고 요런 것도 원이고 이게 저들은 원인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타원이란 말을 썼었어요 이거는 원이란 말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제 동그라미라는 말 쓰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저번에 이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에서 우리가 선생님 저이번에 설명을 조금 빠뜨리겠는데 요 점들로 이루어진 자취 파란색 분 원에 있는 둘레 그러니까 도형의 둘레 원의 둘레를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를 한자어로 두 글자로 표현해요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두 글자 원주 라고 해요 원주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요 표현 우리 이제 원의 둘레라고 하면 이제 원주라는 말 잊지 마요. 음.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울 내용 중에 하나가 저번에 한번 말로 설명하게 했지만은 부채꼴이었죠. 부채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부채꼴은 뭐냐? 음, 부채 모양의 꼴? 무슨 꼴이라는 것은 모양 형태. 이런 거. 꼴이라는 음. 말은 순수히 한글일 거예요. 무슨 꼴, 모양이라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한번 적어 볼게요. 일단 정의를 먼저 적어 주면 좋겠죠. 부채 꼴은, 부채 모양의 꼴도 되지만은, 우리가 배웠던 반지름. 두 개가 어, 포로 이루어진 포로 둘러싸인 도형이 될 거예요. 음. 그리고 어, 우리가 활골이란 말도 배울 건데, 활골은 현과 포로 둘러싸인 형이 될 거고요. 우리 호라는 말도 아직 배우지 않았죠? 호란 말도 배울 거 그럼 호가 뭐냐? 원주의 일부분을 호라는 말을 썼고요. 선이란 말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원 위에 두 점을 약간 그러니까 두 점이란 서로 다른 두 점이었죠? 서로 다른 두 점을 이은 선분. 선분이라는 말은, 고든선이라는 말에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네 가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네.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잘렸네요. 잠시 자, 음. 자, 일단, 후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후라는 것은 아까 여기가, 이, 아까 요 부분이, 원주라 했었죠. 원주의 부분에서 좀 주껍게 볼까 요런 부분 여기가 이 일부분 요 부분이 어, 호가 되는거이요 빨간 부분 이렇게도 어, 호가 되는 거고요. 원주 일부분인 거예요이런걸 음. 우리가 호라고 한다. 라는 걸배웠고요 자, 호를 알면 이제 우리 좀더 나아가 봅시다. 자, 부채골이라는 것은 반지름 두 개와 호로 둘러싸인대요. 자, 어, 잠깐만 정리 좀 해볼까요? 자, 원의 중심이라는 것은 원 가운데에 있는 점이었었죠? 우리 잠깐 다시 정리해볼게요. 그리고 어, 여기다 적을까요 찌름이라는 것은 가장 긴현 그리고 또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어, 현 음. 이런 거가 아,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은 또 뭐였어요? 반지름은 다시 나왔는데 원의 중심에서 원주까지 그때 선생님 원까지를 했었죠? 정확한 말은 원주까지 원주까지 이르는 거리 짧은 거리 또는 최단거리 한자는 가장 최자의 짧은 단자 써가지고 거리 라는 말인 거예요 가장 짧은 거리 좀더 작지만 가장 짧은 거리 자 그러면 다시 그 원주 얘기했고 이제 붙을거리 얘기할 건데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면은 자 음. 네 원의 중심이라 하면은 여기에서 반지름 이것과 반지름 두 개, 반지름 두 개와 여기에 호 이렇게 다시 요좀더 진하게 볼까요?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을 요 부분을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어 이거 무슨 모양에 비슷하지 않냐? 우리 분수에서 배웠던 피자 모양이랑 같은 피자, 피자, 조각, 피자 조각이랑 같은 거예요. 피자 조각. 음. 그래서 이런 걸 부채꼴. 그럼 부채꼴이 심지어 이런 모양도 부채꼴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음, 이런 모양도 부채꼴이 돼요 신기하죠? 이건 부채꼴이다 왜냐면이 반지름 하나와 이것도 반지름 두 개로 그 다음에 호 이렇게 둘러싸여 져 있기 때문이죠 무슨 팩맨 같다 음. 자 팽맨 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걸 부채꼴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채꼴을 배웠죠 반지름 두개와 호로 둘러 싸야 돼요 그럼 우리 이제 활골을 배워 볼 건데 활골 활골은 뭐냐 다시 한번 더 적을게요 현과 호로 둘러싸인 도요 자 현이라는 건 뭐였어요 두 점을 이은 선 분과 호로 둘러싸인 이 현과 호로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 음. 무슨 사람 모자를 그려놓은 것 같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활골이라고요, 활골. 활 모양이다라는 거죠. 활 모양 이게 활 이게 잡아당겼을 때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 음. 활대라고 하면은 여기가 활이 어그 실이라고 해야 되나? 실이 쫙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보이는 것처럼 이게쫙 잡아당겼을 때 이렇게 쫙 늘어나는 거 이렇게 슉그 소녀시대의 그훗 생각이 나는데 이 안에 세대 차이가 좀 나죠 자 이런 거를 활골이라고 해요 이제 할걸 우리 배웠고 그러면은 우리가 선생님 한번 문제를 한번 내 줄게요 잘 생각해봐요 자반원는 ox 문제요 부채꼴이다 그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5초 시간 내릴게요 잠시 정신 해보세요 반나는 부채꼴이다 어때요? 5 4 3 2 1땡 혹시 부채꼴이다 부채꼴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채꼴이다 라고 한다면은 부채꼴이라면은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 두 개랑 원의 중심을 지나고 반지름 두 개고 호로 둘러싸야 됐으니까 부채꼴이다 할수 있겠죠? 아, 일단 반원을 좀 헷갈렸네요. 반원이라는 것은 원을 반으로 땡감하고 나눈 거예요. 이렇게 선님 유튜브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그 원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리더라고요. 그 반원인가? 네, 선이 한번 도전 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자, 자들 여기가 여기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 반지름이고 반지름 두 개니까 여기가 지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반원이어서 어 부채꼴이다 할 수가 있겠죠 호와 반지름 두 개로 이루어졌으니까 하지만 하지만 이건 반만 맞은 거예요 잘 봐봐요 이거는 활골도 돼요. 활골 왜? 왜 활골이 되냐면은 지름 자체가 현이잖아요. 현 지름 자체가 현이니까 현과 호로도 이루어진 거죠. 아하, 아하, 그럼 반어는 뭐다? 이거는 중요해요. 적어두세요. 반어는... 팔골이면서 부채꼴이다. 이게 맞는 표현인 거예요. 지름이랑 현으로도 이루어졌고 현과 호로도 이루어졌고 반지름 두 개와 호로도 이루어졌으니까. 이거 말로 설명할 수있으니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부채꼴 이유는 어. 한 지름 두 개, 포한 개, 그리고 팔걸인 이유는 현한 개, 포한 개이기 때문에 둘다 맞다가 되는 거죠. 이건 좀 빨간색으로 되나? 빨간색으로 딱 보여야지. 가려졌죠? 그래서 둘다 맞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번호는 부채꼴이면서 팔꼴이다네 그래서 오 오늘 배울 내용 다 정리가 좀 됐는 것 같은데요 죠네 오늘 배운 내용 부채꼴, 팔꼴, 후, 현에 대해서 배웠어요 음. 나중에 지금 원주율과 원주 그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요 지름과 원주, 원주율 네. 배울 내용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한번더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동그라미 잘가 원 투였습니다 고맙습니다